이렇게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게 이거 하나만으로 이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180도 달라져요.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하고 정말 어, 여러분들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목소리> 어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한 포밀리 분한테 물론 지금 여기 채팅 치고 있습니다만 <웃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도고일척이면은 마고일장이다. 도구 일척이면은 마고 일장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도가, 도가 일척 높아지면은 마가 일장 높아진다. 그러니까 일척이 한 요정도라면은 어, 일장은 한이 정도입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그 공부가, 공부가 이만큼 늘면은 마, 마가 이만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시험, 힘든 일들. 이게 이만큼 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만큼 늘면 이만큼 늘더라. 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좀아 그러면 슝카님뭐 공부하는 게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또들수 있겠죠, 그죠? 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도고일척이면 마고일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공부하면서 를 이렇게 수준이 높아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공부하고 성장할 때 그냥 이렇게 위로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위로만 이렇게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성장에는 항상 어떤 굴곡들이 있는데 굴곡들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점에 뭔가 항상 뭔가 이렇게 날 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시기에 항상 날 치는 것들 그래서 날 꺾이게 하는 것들 어 근데 물론 이제 안 꺾일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을 때 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언제 그렇게 많이 오냐면은 야, 나 더이상 이제 뭐... 어, 나 이제 모르는 거 없는 거 같은데? 나 너무 잘해, 이제 뭐 두려울 게 없어 나는 어떤 힘든 일이와도 괜찮고 뭐 어떤 사람이 와도 난다 이제 해결할 수 있어 예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정말 뭔가 막 상상도 못 해봤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이제 힘든 일이 와갖고 갑자기 거기서 고꾸라지죠 어 그러면 이제 요기에 이제 이 주저앉은 도반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주저앉은 도반들이 뭐라고 하냐 아 춘카님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돌고 돌아서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요 제자리걸음 혹은 더 퇴보했어요 저 차라리 공부하기 전이 나았던것 같아요 공부했더니만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상승의 시기에 이런 얘기를 이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 상승의 시기에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높아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왜난 자꾸 내려가는 것 같지? 더 내려가는 것 같지? 자꾸 이런 식의 것들을 느낍니다 왜? 시험이 오거든요. 시험이 와요.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힘든 일, 나쁜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일은 일은 뭐냐면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게 돈에 대한 문제든 연애에 대한 문제든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든 건강에 대한 문제든 아니면 영적 성장에 대한 문제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장의 자양분이 될수 있잖아요. 그죠 성장의 자양분? 필요한 일이 오고 있다는 거야. 필요한 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자, 이렇게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 바람의 저항. 바람의 저항이 있어야 바람이 있어서 저항을 해줘야 이 뚱뚱한 비행기 엄청 무겁잖아요? 몇 톤이 넘잖아요? 어쨌든 엄청 무거운 이 비행기가 뜰려면 은 저항이 있어야 되죠아 저항.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이 날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저항. 여기서는 저항이지만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험 근데 그 시험은 뭐냐? 나를 성장시키는 시험이 있어야 된다 나를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얘가 더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뭔가 건드려주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얘가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거기서 성장을 멈춥니다 아 나는 다 알아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나 지금 이대로 괜찮아 하면서 아주 그냥 기고만장한 거죠 기고만장하다 보면은 거기서 성장을 멈춰 성장을 멈추면 거기서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으면 언젠가는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저항이 옵니다. 요거 한번 공부해봐. 응? 요거 한번 공부해봐. 저거 공부해봐.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데 그게 시험이 따라오는 이유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이다. 시험이 따라오는 이유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이다. 비행기가 더 높게 날기 위해서 바람에 더 강한 저항을 필요로 하듯이 어 이제 내가,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재료들 근데 그 재료들은 그 재료들이 올때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공부를 잘못했나? 아, 내가 뭘 놓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옛날에 잘못한 일이 있었던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올때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공부를 잘못했나? 아 내가 뭘 놓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뭐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했던가? 거기에 대한 이제 벌을 받는 건가? 이게 업보인가? 이게 카르마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야 라면서 자책을 하죠 그죠 자책 이것은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이렇게 한다고 그죠 내가 나쁜 생각을 해서 지금 나는 벌받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한다고요 마음공부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이죠 함정 어, 왜냐면은 생각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쁜 일이 왔다는 것은 내가 나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벌받는 거구나 어? 내가 뭘 잘못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죠 지금의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나 아,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겪는구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겪는 거구나 어? 다 내가 창조한 일이고 내가 다내 내 잘못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라고요? 도고일척이면 마고일장이더라 도가 늘어서 마가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왜? 왜라고요? 날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성장은 왜?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장은 왜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아주 깊고 깊은 정말 중요한 우주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디가서 듣기 쉽지 않은 그런 얘긴데 자왜 도고일척이면 마고일장입니까 여러분들 야, 뭐 알겠어요? 어 제가 무슨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우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성장을 도와주신다. 자 요거죠. 자 요겁니다. 도구일척이면마구일장이다 이게 왜 그러냐. 자 우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성장을 원해요. 아름다운 성장. 그리고 그게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게 우리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에 연결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재료들을 주는 겁니다. 재료들. 야, 충카야너요거 한번 해볼래? 그럼 너 이거 성장할 수 있어.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전생에 뭐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냥 야, 충카야너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알려주는 거야. 어? 근데 내가 공부가 많이 늘었어 공부가 많이 늘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됐는데 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사칙연산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나누기 뭐이 정도는 뭐껌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런 여러분한테 이제 사칙연산 문제를 백날 내줘봤자 여러분이 성장하겠습니까? 아 재미없지 이건 노가다 아니야? 이건 단순 계산 노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얘한테 이제 뭐 2차 함수를 알려줄까? 그러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더 어려운 문제를 내주는 이유가 뭐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시키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성장시키고 싶어. 딱이 마음이라고. 잘하고 있는데 더 성장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왔어요. 그쵸? 그런데 이게 아 우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 나한테 이런 일을 준 거구나. 하면은 그 문제도 나한테 오고 있는 그 문제 마, 마도 아, 이거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를 성장시키는 나의 성장의 원동력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게 이거 하나만으로 이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180도 달라져요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하고 정말 어, 여러분들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정말 중요한 우주의 진리입니다 음.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꿨을 때 우리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그리고 또나 자신도 더 깊이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더 깊이 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